어린이집 보육교사 3년차 노은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보육교사 2년차 김효진입니다 고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좀 우연치 않게 이제 집에 제가 일곱 살때 그렸던 꿈에 대해서 그렸던 이제 그림을 보게 됐는데 이제 그 그림에 제가 어린이집 교사의 배경, 그어린이집 선생님 책상에 앉아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정말 좀 어렸을 때부터 좀쭉 꿈을 이어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저도 저도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차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들을 돌봐야 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엄청 어린 좀 영화 동생들이었는데도 좀 울기만 해도 그 울음이 좀뭘 원해서 우는지 좀, 좀 자주 돌보다 보니까 그렇게 짐작하게 네, 짐작하게 되더라고요. 어, 진짜, 진짜, <웃음> 뭔가 좀 기저귀를 갈아 달라는 건지 좀 분유를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좀 그러면서 아, 내가 이 일을 하면 좀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러게요 진짜 그런 걸 캐치한다는 게 그것도 어린 학생이 캐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엄마 같아요 어, 그렇죠 네. 기저귀를 이거를 캐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주부가 맞아요. 아니고서는 아, 정체가 점점 좀 아. 네, 우리 선생님께서 어떠신가요? 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촌동생들을 자주 놀아주고 자주 봐주었는데 아, 비슷한 상황이네요 아, 네, 약간 네. 비슷한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같이 놀아주면서 동생들 모르는 것을 또 알려주는 것도 좋아했고 같이 게임도 하면서 놀아주다 보니까 동생들의 웃는 모습을 보니까 다른 아이들도 웃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보육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두분다 꿈을 이루신 아주 멋진 분들이시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특별한 건 없고 저는 선생님들처럼 뭐 어려서부터 뭐 이렇게 이렇게 온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아이들이 좋았고 가르치는 게 좋았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것 같아서 후회는 없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후회하시나요? 아니요 어,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렇 아직까지 후회는 아이는 아니에요. <웃음> 솔직히 2년차 3년차에서 후회하면 <웃음> 네, 아그 문제가 어, 있습니다. <웃음> 네. 제가 약간 어 분노주의 좀잘 안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좀 힘들어했어요 그친구가 이야기할 때좀잘 들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뭔가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약간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 정말 큰 보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아이들이 키가 크고 그러는 것보다 그런 행동이 변화될 때 진짜 큰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떤가요? 어, 저도 1년차 때좀 언어적인 부분이나 인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래보다 조금 느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좀 언어적인 부분이 느리다 보니까 좀 친구들한테 행동으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좀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말로 친구한테 표현하는 걸 자주 이야기 나누고 약속을 좀 자주 나누다, 나누다 보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좀 행동 수정이 되면서 좀 보람을 많이 느꼈던 순간이지 않았나 생각이 그래, 들어요 초임이셨는데도 그렇게 네. 방법을 <웃음> 너무 좋은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쵸? 렇 <웃음> 초임 아니신 거 아니에요? 초임이신 거 맞아요? <웃음> 너무 너무 훌륭하셨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니까 어쨌든 초임 때는 항상 실수를 많이 하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작은 사고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조금 하루 일과를 잘 마치고 안전하게 귀가했을 때 저는 그렇게 그니까 제가 보람된다기보다는 아이들이 기특하더라고요. 하루를 그래도 내가 이야기한 대로 잘 생활을 하고 그 하루를 잘 지냈다는 게 굉장히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를때그런 모습 보면서 좀 보람이 되고 또 아까 선생님들 말씀처럼 좀 문제에 있는 아이들과 대할 때 어머니들하고 가정과 연계를 통해서 좀 아이가 성숙돼 가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때 정말 큰 교사로서 그니까 교사이다 보니까 그런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좀 돌발적으로 발, 발생하는 사고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은 어떠세요? 어, 네. 물건과 부딪힘이나 화상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저희도 교사들도 그런 걸 대처를 많이 하게 되는데 뭔가 아이들 간의 사고는 미리 예방할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해야 되는지 솔직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또 특히 저는 이제 아이들끼리 일어난 일에서 아, 좀 흉이 졌을 때 그게, 네. 그게 또 가정으로 갔을 때 학부모님들이 보시고 좀 이제 마음이 속상하셔서 그렇지. 이제 그게 또 학부모님들 간의 갈등이 좀 번지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좀 특히나 곤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곤란한 게 학부모님과 관련됐을 때는 정말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이 저희보다 나이가 많 많으신 경우가 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좀 예의 바르게 아니면 또그 상황을 전, 정확하게 전달하는지가 굉장히 어려우실 네. 거예요. 초임이시다 음. 보니까. 근데 저는 아직도 제가 경, 경력이 있어도 학부모님들 대하는 거 솔직히 어렵거든요. 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중립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아동과 그러니까 다친 아이나 다치게 한 아이의 어머니 사이에서 선생님께서 중립을 지켜줘야지 너무 한쪽 편만 치우치고 또 한쪽 편만 이야기만 너무 듣다 보면. 더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머니들 사이에서 선생님께서 일단 어쨌든 선생님도 어느 정도의 잘못을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부모님들이 먼저 잘못한 부분들에서 인정을 좀 하시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하길 기 원하시는지 혹시 다친 아이의 어머니께서 사과를 받고 싶으시다 하다면 바로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때는 아 그럼 제가 저 어머님께 전화를 드려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어머니께서 그래요 그럼 제가 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하면 그때 이제 번호가 자유롭게 교환이 돼서 두 분이 이제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중립을 잘지켜주셔야 됩니다 그것만 있지 않으신다면 그래도 그 부모님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중재 역할은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역시 주임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웃음> <안 찾으시죠? 웃음> 달리다가 넘어져서 이가 빠진 경우도 있었고 그렇구나. 뭐 이런 돌방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솔직히 많이 어렸거든요 혹시 어떻게 해야 되요아 그건 네.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 네? <웃음> 네 한번 말씀해보세요네 <웃음> 이가 이제 뭐 빠진 경우 뿌리가 상하지 않게 우유나 식염수에 담가서 이제 신속하게 이동을 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제대로. 또 당황하면 쉽지 않죠 그게. 그렇죠 근데 정말 제대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유치가 빠지는 거는 나이가 돼서 빠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부딪힘으로 인해서 빠지는 경우에는 또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럴 때는 되도록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유나 식염수에 넣어서 가장 중요한 건 뿌리 그 신경이 완전히 상하기 전 30분 안에는 병원을 도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좀 선생님들이 그때는 민첩하고 좀 신속하게 이가 빠졌을 때는 좀 대처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0분 잊지 마세요. 아 근데 뜨거운 물에 텀블러를 저희가 많이 마시잖아요. 목도 많이 사용하는 교사니까 그래서 글공같이 뜨거운 걸물건 닿았을 때 그걸 안 닿는 곳에 높이 올려놓잖아요. 근데 저희가 미리 예방한다고 해도 화상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 혹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그 가끔 뉴스에 보면 어린이집 아이들이 뭐 선생님이 먹던 커피 또는 이제 포트를 엎어서 이렇게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안 넣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교실에 위험한 뜨거운 것을 놓지 않으면 되지만 근데 사람 일란또 만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일단은 아예 그 상처 부위가 화상 부위가 깊다면 억지로 옷을 벗겨내시면 안 돼요. 그 대부분 옷을 빨리 벗겨내야 된다 생각을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피부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더 위험한 상황이 올수 있기 때문에 옷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굳이 벗기지 마시고 차가운 물 있잖아요. 흐르는 차가운 물 20분 정도를 충분히 열을 식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는 열을 식힌다고 해서 간혹 얼음을 사용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얼음을, 사용하게 되, 네, 얼음을 사용하게 되면 저온 화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얼음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찬물에 흐르는 물에 식서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가 물집이 다 잡혔을 때 그럴 때는 절대 터뜨리시면 안 되는 거 선생님들 아시죠? 네. 왜안 될까요? 2차, 그렇죠. 2차 감염이 있기 때문에 네. 절대로 물집을 터뜨리지 마시고 그때 바로 병원으로 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 빨리 신속하게 선생님들이 대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가정에서도 화상으로 인한 좀 일들이 많이 있는데, 뭐, 전기밥솥이나 커피포토 등좀 아이들 손에 닿지 않는 곳 뿐만 아니라 본체가 손에 안 닿는다고 해서 전기선이나 맞아요. 또 코드를 잡아당겨서 일어나는 사고들도 많잖아요. 그렇지, 네,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떨어져서 좀 그렇지. 사고가 난다거나 좀 그런 일들도 많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제가 1년차 때 저희 어린이집에서 정말 당황스럽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 아이 콧구멍에. 참... 참... 아, 왜안 나오나 네. 했어요 콧구멍. <웃음> 작은 물체가 들어가서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일종 당황케 하는 사건이 <웃음> 또 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 진짜 많이 당황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네. 그때 1년차셨는데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정말. 그럴 때는 정말 정말 너무 너무 중요한 건 콧구멍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해서 같이 콧구멍 안에 무언가를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빼 주겠다고 해서 핀셋을 집어넣는다거나 얇은 빨대 또는 얇은 막대를 해서 내가 저걸빼 봐야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넘어가서 기도를 막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어른으로서 가장 좋은 것은 코를 풀수 있으면 코를 푸는 음, 게 가장 네.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영화들이나 낮은 연령의 유아들은 코 푸는 게 솔직히 맞아요, 안 되잖아요. 흥해봐 하면 해요. <웃음> 못 해요. 안 되는 지금 <웃음> 너무 많아요. 맞아요. 코 푸는 거는 아이들이 이거는 연습을 해도 잘 안되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그래서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억지로 빼내려고 하시면 안되고 그때도 병원으로 가서 인도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요. 되도록이면 그렇게 작은 것들을 넣어서 빼실 생각은 억지로 빼실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 쓰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맞아요. 놀잇감 상태를, 상태를 잘 찾아봐서 망가지거나 깨진 것들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네, 또 그리고 뭐 모서리 보호라든지 좀 무거운 놀이감 음. 바구니는 좀 아래, 교구장 아래에 둔다거나 좀 너무 작아서 삼킬 위험이 있는 것들은 좀 미리 좀 치워놓는다거나 하는 것들을 좀 많이 주로 하고 있죠. 근데 아이들이 가만히 보면 가방에 뭔가를 자꾸 넣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교실에 그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작은 걸놓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가져왔는지 정말 조그만 뭐 비비탄 같은 거, 콩알 같은 거 그런 걸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오는지도 좀 확인을 하는 것도 예방에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선생님들 다 안전 교육 잘 하고 계시죠? 네. 매주 이제 진행되는 안전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일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요기서 좀 팁을 좀 드려볼게요 잘 네. 들어보세요 아이들에게 놀이 시작하기 전에 다들 안전규칙은 다 정하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그 안전규칙을 선생님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정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상황이 위험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 우리가 알려주지 않아도 아,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어 얘들아 우리 놀이 규칙은 이렇게 이렇게 정하자라고 하기보다는 자 어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놀이 규칙을 정하면 좋을까? 뭐 실외에서 뛸 때는 어떤 놀이 규칙이 있으면 좋을까? 그러면 어? 애들 걸어 다녀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런 것으로 안전 규칙을 같이 만들어 보시면 아이들 기억에 더잘 남을 거 같고요 그리고 놀이를 통해서도 좀 알려주시면 좋아요 우리 과정이 제 개정이 되면서 아이들 놀이 중심이 되면서 놀이를 통해서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전교육도 이제 역할 영역에서 뭐 안전에 관련된 동극을 해본다거나 역할극을 해본다거나 또는 이제 언어영역에서 이거는 좀큰 아이들이 가능한데 이것은 이제 아이들이 안전 동화를 직접 한번 좀 해보는 거예요. 안전 동화를 만들어보고 아이들을 거기다 글도 써보고 안 되면 선생님이 도와주시면서 그렇게 하면서 좀 아이들이 예방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늘 경각심을 조금 좀 심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 갑자기 딱 와서 안전 교육하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모든 생활에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시고 뭔가 약속을 정하실 때는 뭐뭐 하지 않아요, 뭐뭐 하지 말아요. 이것보다는 어떻게 어떻게 해요? 라면서 좀 방법을 긍정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조금 더 효과가 있긴 하더라고요. 해보시은거 같아요 네. 그렇죠. 긍정적인 화법과 그리고 그 안전 동화하고 안전 역할극은 한번꼭 시도를 해보시는 건좋을것 같아요. 네,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직접 참여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렇죠. 또 직접.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겪어 보면 아이들이 또 그거에 대한 상황을 잘또 대응할 수 있는 또 그런 지혜들이 생기니까 그런 것도 괜찮은 어,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웃음> 후기 남겨주세요. 하셨는지. 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예방과 관찰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만한 상황은 선생님들이 미리 미리 캐치하셔서 좀 관찰을 통해서 예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 어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처법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좀 나눠보고요. 아이들이 싸움이 나거나 했을 때 어떻게 중재할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팁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